Obrigado. E What? <laughs> 아니 아니 이 짧아서 짧아서 조금만 아, 들어가셔서 음, 나도 찍어야 돼 큰일 났다아 그래. 아, 우리 우리 것만 오늘 어, 요거풀이 아니 아니 이것만 아, 이것만 예예예 네. 예, 예. 올라갔다 올게요 아, 예, 예. 끝나면 요거만 들러주세요 이 예, 예. 예, 예. 하나 씨는 고하